오늘의 그라운디드 여러분 오늘은 맵 열어가지고 저희 퀘스트 중에 요거 생물타리 연구소에 여기 슈퍼칩이라고 있잖아요 요거 찾으러 갈게요 요거랑 어차피 지금 겹치는 것 같아서 지금 지도해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어 여기까지 갔었는데 여기까지 가야될 것 같아 결국에 뭔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갈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고기 준비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하나 구워놨습니다 <웃음> 하나 있습니다 하나 당한 고기 아이씨 잠깐만 야 거의 다온거 아니야 지금? 많이 왔어? 응, 어, 초록색 클립 같은 거 있었단 말이야 그것 타고 올라갔었잖아 우리.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바로 앞에 있네 어 바로 앞에 있네 다왔네어 오늘 되게 아 이거 플래그야 <웃음> 오늘 지게 <지가> 순조로운 걸? 하하 <웃음> 참고. 어 우리 뭐... 이슬 수집장치 배웠어 아, 진짜로? 오! 야, 그러면 그, 물리잖아 어, 나이스. 이거, 이거, 는거다아오 이거, 이거, 맛있는 거다 음~~ <웃음> 오마이오마이 어?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까마귀 소리.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제가 이하고 오겠습니다 대단해 옥탈 블룸. 오 진짜 갔어 한편이가 근데 네,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 구했어 와우 어, 어, 어. 대박 어. 내 이름을 기억하라고 옥탈블룸이다 너의 옥탈블룸 I remember you 일단 가볼까? 저기가 아니야 이거 지나가야 된대 나 말고 있어 <웃음> 어? 저기에 로프 가 로프 같은 거 하나 더 있긴 하다 어? 연구소가 보인다 저기, 어? 아 그러네? 어? 어? 아, 뭐 아, 괜찮아? 어? 지금, 지금, 지어 괜찮아 구한 거야 구한 거야 야칼금왜금 빠르고 다지아 이게 아저기 어, 어떻게... 지금, 지 라인인가 어 지금, 게든 가보자. 길이 있나? 여기 가지 타고 어, 가나? 바로 밑에 진라인이 있는데 또 여기 봐봐. 오 어, 바로 밑에 있네. 어? 그렇네. 타. 아이씨. <웃음> 야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걸리기로 한 거야. 아나 뭐. 일부러 걸린 거지 안전하게 내려가려고아 그래? 그럼 타봐 타봐. 그럼 나 그라운디드 고수 오케이 기릿이거 <웃음> 탈까? 사이언스 먹어줘. 가자 가자 가자. 탈까? 기릿 나도. 저기 가 스파크가 튀고 있는데? 아! 오! 오저 밑에 오. 사이언스 큰거 있다! 야 근데 내가 찍었던 곳이랑도 지금 150cm밖에 안 남았어 이제 이 길이 맞긴 맞나봐 우리는 어드벤처러야 <웃음> 겁내지 말고 가는 거야 그의 대원 옥탈블룸 <웃음> 어! 여기 여기 오. 그거 있다 사이언스 있다 야 거의 파쿠르 코스인데 이거 어! 야 저기! 저기 이... 연구소 있다! 엄청 크다 여기. 이거야 이거다. 야 이거다. 야, 이거다. 어. 이거야. 먹고 이거야? 야 이거야. 이거야. 어. 야 이게 생물타리 연구소 비밀입구야 어. 찾았어. 좋았다. 문 시스템 조작. 이거 한 거야? 예. 어. 어 암호를 알아내세요. 야 이거 잘 도착했는데요. 역시 옥탈 블룸. 하하하하. 하하. 하하. 괜히 옥탈 블룸이 아니라고. 어 나이스 칼로 없애버리고. 아왜 그래? 잘못 먹었다. 걱정 말라고. 이 옥탈 블룸이 있다고. <웃음>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아아 아, 거미 무당 거미 주니어! 야나 생명난 나즈미야. 잠깐만. 야나 도와줘 나 도와줘 나 도와줘 나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너왜 가만히 있냐? 나 이거 그 분석하고 있었어. 야 근데 나. 개피야 진짜 나 너무 개피인데 어 나이스 막았다 나이스 섬유 반창고다 이거 발라 나쁘지 않아 내가 더 줄게 뒤에서 좋아 나나나 나, 나, 이제 나야 오케이 다시 다시 나야다 나이스 어, 뭐야. 아 뭐야 아나나 나, 나 기력이 없는데? 나이스 막았고 살려야돼 살려야돼 피수리 살려야돼 문닫혀라 차라리 안 닫혔나? 아! 안 닫혔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야 쟤네도 싸우고 있나본데? 무당벌레 있어 아 무당거미 아얘 밑으로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여기에 아야 이게 아무다 이거 58공책에 아, 어? 어. 앞에 뭐야 아, 오 아, 아, 아, 아, 는데밀린건 아, 아, 아, 버리지 어! 쟤또 있다. 이제. 나 이제 무기가 없어. 활밖에. 오케이. 좋아. 일단 장거리 하다가 바로. 나이스. 어사사사 사이언스. 지금 애들 잘 올라오고 있을까? 어때? 걱정하지 마. 무슨 <웃음> <계속> 말투야 <웃음> Don't worry. 아, don't worry. Be happy. 약한거 얻기도 하고 나이스 오야 어, 여기 자원들이 막 미친 듯이 쌓여있는데 뭐지 여기? 야 여기 막 마른 잔디에 수액에 물은 규한 파편에 명주밧줄에 난리야 여기 뭐야? <웃음> 어 여기 T19 있다 나이스 암호 두번째 어 타버렸네? 어 잠깐 왜왜왜왜 왜, 왜, 왜, 어, 뭐야? 야야어 어, 뭐야 왜? 앞에 베리가 길막하고 있어. 아 미친. 헤이. 자 어떻게 지 나는 어떻게 내려가지? 형 민들레시 있잖아. 헤이 옥탈 블룸. 옥탈 블루팀. 임신. 옥탈 블룸 비수리 살려야 되네. 15 f t e seconds. 야야 출동. 6 오. 아, 한번 아, 너무 멀어. 아 어, 이거 될까? 텀 에라 모르겠다! 아야 근데 <웃음> 여기 거미 자고 있어 젠장 아 그러면 나 그냥 부활해볼게 질매다 질매다 질매다 질매다 빗소라 그냥 직진으로 달리고 있어? 어나 그냥 그냥 일단 무지성으로 직진 오다보면 거미 한세마리 있거든요 조심해오세요 아이씨 미치고 하! 아! 아, 만났어. 아, 만났어. 아, 만났어. 아, 거미줄에 걸렸. 엉. 아, 이거 얘들아. 저기 담장 있거든? 이거 민들레 씨앗 잡고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분수대야, 여러분. 이거 올라가서 저기서 뛰어내리면 돼. 그래서 담장 넘어가 버리면 돼. 오케이. 분수대 올라가는 길이 있어. 요 나무 타야지. 요 나무까지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케이 등대 올라가는 길이 없는 거 같은데? 어, 대박. 이상한 데 찾았어 여... 아 여기 음? 여기 막 개미들 목 매달아 놓고 이거 봤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해 왜 그래 아, 진짜 진짜 진짜 그런데 아. 이거? 어머 미친 어? 어머 미친 어머 어머 너무 싫어 나나 나 소름 돋았어 방금 에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아이템 있어 여기 여기 정찰 일지? 우와 뭐야 이거? 근데 우리만큼 조금해 일지가 그지? 그러네. 개미 토템이라는 게 이거 만들면 개미들 안 오나보다 음. 그 고기 훔쳐먹으다 아... 어? 이거 뭐지? 믹스 알 가브아 시작 때? 저건 뭐냐? 도망쳐! 굿스. 뭐... 어 여기 입구 문 열었는데 다들 어디 있어? 어? 어아 어, 그래? 야 저기 우리 열었대. 야문 열었대. 어, 히스리가. 어, 그래, 문 어떻게 어떻게 열었어? 그러게문 어떻게 열었냐? 나 위로 올라갔을때 아이템 먹고 문 열었지. 야 타이밍. 완전 좋았다 어 타이밍 너무 좋았다 진짜로 내가 너네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 뭔데? 어? 아 미친 어? 저기 내가방 있어서 한따까리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아니냐? 야 새끼 거미부터 아 생명란 났다 에이 독 걸렸다 아 안돼 안돼 안돼. 어 야야 나나나 나. 쓰러지기 직전 오탈 블룸 나좀 봐줘 오케이 Okay, oriented, 아, 거, 거, 어, 거미 거미가 아 있어. 아미가 아니. 아, 미친. 거미 거미 거미. 살려 살려 살려. 살려. 활쏘는 뒤소리. 그 잠깐만 잠깐만 저잡아고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잡을 수 있는 거 맞냐고. 나 지금 15초 남았는데. 거미 갔어. 거미 갔어. 아! 아, 살려. 아 살려 주세요. 몇초 남았어? 11. 8. 됐다. 오! 와우 나이스. 야야. 아, 엉덩이 물렸어. 괜찮아 우리 밖에 둘이 살았어 우리 밖에 둘이 살았어. 라 화살 줘. 화살 주 나가 나가 나나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가 한번 그렇지. 나이스가 나가 가다잡았가 야, 나 살려 나가 나이 어 이거! 이거야! 이 종이잖아, 이거! 이 종이! 어? 야, 여기다! 여, 여, 여, 여, 여기 여, 여기다! 있어, 어, 뭐.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거야, 이거! 이 종이! 그렇지! y 마이너스! 근데 암호를 다 알아낸 건 아닌가 보지? 지금? 그지 뭔가 하나 정도 어, 어, 더 남은 것 같은데 네개 정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까 그 중간에 베리로 막혀있던 거기 찾아야 돼! 저거다! 저기! 여기 있다! 이거 지금 우리 화살 없잖아, 근데 그지 네. 네! 잠깐만 창 던지기 한번 해볼까? 됐다 떨어졌다 나이스 어그 다음 어, 탑니다 오케이 아, 거 있다 찾았잖아 오케이 나이스 아, 단말기 로그인 아니. 떴어 오케이 로그인. 나이스 생물탈이 슈퍼칩 찾으면 된대 이제 전력맞은지 용이 열렸는 거 같은데 어 오케이 슈퍼칩? 나이스 슈퍼칩이다 아, 철수 슈퍼칩. 와 대박 야 이러면 돌려주세요인데 오 여기 패스워드 이런게 있었네 여기 종이에다가 어 종이에 패스워드 써있다 이거 힌트가 있었네 야디테일 밖에 게임 진짜 대박이라니까 여기 <웃음> <웃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거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해? 이거 뭐야 이거 우리 물을 찾으러 이제 나갈 필요 없어 아 여기에 고이는구나 야 무당벌레 지금 부위가 우리한테 엄청 많거든 야 무당벌레로 갑옷 만들면 되겠는데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일로 와보시겠어요? 예. 대장장이 작업대 만들어놨거든 여기서 무기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음, 음, 음. 여러분 이거 강화가 돼요 오, 너네 왜누우 눈... <웃음> 진짜 개꿀밖에야이 <웃음> 무슨 벌레죠? <웃음> <웃음> <웃음> 둘이 뭐하는 건데? <웃음> 천천 천천히 보지 말라. <웃음> 아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하기. 나바 안녕.